거국적으로 한잔씩 하자. 브라보! 브라보! 응? 축하한단 말입니다. 오, 그래. 자, 브라보! 게임을 하다보면 이 게임이 영화로 나오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자나 영화계 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스토리가 좋거나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을 영화로 제작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d 또는 3d로 만들어진 게임을 무리하게 실사판으로 만들게 되면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작 게임을 영화로 만들었지만 유저들에게 실망만 남겨준 최악의 실사판 영화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닌텐도에서 제작한 슈퍼마리오를 실사로 제작한 영화인데요. 세계 최초로 게임 원작을 영화로 제작했기 때문에 슈퍼마리오를 좋아했던 팬들은 환호했고 이 영화의 개봉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배급을 맞고 닌텐도의 게임을 영화로 만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저들의 기대감은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고 두 거대 기업의 콜라보가 어떤 영화를 탄생시킬지 예의주시하는 영화사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작비만 무려 4,800만 달러 천문학적인 금액까지 공개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이 탄생할 거라 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되자 이런 기대감들은 모두 실망감으로 급변했고 기괴한 혼종이 탄생했는데요. 원작의 동화같은 분위기는 온데간데 사라졌고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들과 괴상한 생명체들만 등장해 영화를 기다렸던 팬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게임을 실사화했으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했지만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 마리오와 루이지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유시는 주라기 공원에서나 나올 것 같은 너무 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시는 그나마 양반이었고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악당들은 더욱더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슈퍼마리오의 최종 부스 쿠파는 나이에 맞지 않게 머리를 뾰족하게 세운 백인 아저씨로 등장해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결벽증 증세까지 보여줬는데요. 게임을 실사로 만든 거니까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게임에서 나름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던 쿤바를 보게 되는데 쿤바는 공포 영화에나 나오는 그 어떤 몬스터보다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쿤바는 쿠파 가 나가는 인간들을 퇴화시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바보병사로 사용했는데 퇴화 과정에서 머리가 작아지는 부작용이 생겨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쿤바는 거대한 덩치의 인간과 공룡의 소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진짜 누구의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건지 어린 나이에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팬심으로 영화를 본 유저들은 그나마 게임과 가장 비슷했던 몬스터는 폭탄병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 기술력으로 게임을 영화로 만드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동심을 느끼며 슈퍼마리오를 즐겼던 유저들은 이 영화를 보고 게임에 대한 화 상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마리오의 원작자인 미야모토 시게루도 영화 개봉 전 극장 상영판을 봤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100%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고 영화 자체의 재미보다 너무 게임을 따라했다는 점이 아쉬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마리오 이름값 때문인지 제작비의 반인 2100만 달러를 회수하고 폭망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최초의 게임 영화가 이렇게 풍비박산나면서 이후 게임을 영화로 제작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두쟁패전은 게임 스트리트파이터를 만화로 만든 가두패앙을 베이스로 제작된 한국 영화인데요 게임이 큰 인기를 끌자 급조해서 라이센스 도 받지 않고 만들어진 영화로 전체적인 영화의 퀄리티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 영화를 비디오로 직접 빌려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게임을 좋아하고 어린 나이에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병맛나는 음악과 함께 게임과 실사를 비교하며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소개했는데요 게임 속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변신했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지금 볼 때는 엄청 허접해 보이지만 어렸을 때이 오프닝 장면을 보고 음악을 흥얼거리며 친구들과 싸움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한국에서 게임을 실사영화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막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영화로 즐길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재미를 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영화를 보게 되면 원작 게임에 대한 괴리감이 조금씩 생기게 됐고 아 차라리 영화를 보지 말거리라는 후회를 할수 있었는데요. 영화가 시작되면 주인공 류아캔이 공사판 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게임을 할때 류를 선택하고 플레이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자형 갑시다. 사부님도 모시고 가야지. 그리고 많이 허접했지만 게임 속에 등장했던 캐릭터의 기술을 영화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연출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게임에서만 봤던 기술을 이렇게 연출했네라고 생각하고 보면 생각보다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고 이 기술은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묘한 기대감 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두쟁패전은 현실 병원에 누워있는 류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바이슨 그리고 회식을 하는 악당들의 모습 들까지 세계관이나 캐릭터의 배경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영화의 장면들을 구성했는데요. 이게 보고 있으면 묘하게 빠져드는 재미가 있었고 배우들의 노력이 가상 에서 나도 모르게 피식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가두쟁패전은 한국 사람들만 알고있는 비운의 영화가 되어버렸고 해외 유저 들은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스트리트파이터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실사로 만들기에는 캐릭터의 개성 및 기술들의 구현이 너무 어려워 비슷한 이유로 폭망한 영화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스트리트파이터는 게임 영화의 무덤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어떤 영화사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블 드래곤은 90년대에 출시된 벨트스쿨 장르의 게임으로 그 당시 오락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레전드급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게임 스토리는 쌍절곤 도장을 운영하는 쌍둥이 형제가 블랙 워리어즈라는 폭력 조직에 납치된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쌍둥이라는 매력적인 소재와 이소룡이 떠오르는 무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정도라면 게임이 흥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작비는 무려 785만 달러 하나로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로 그 당시 인지도가 높았던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더블 드래곤이라는 게임 자체가 실사판으로 제작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토리나 액션성만 어느정도 받쳐준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개봉된 영화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처참한 완성도를 보여줬는데요 게임이라 좋아하는 팬들이 어린아이만 있다고 생각했는지 허접하고 가벼운 액션들만 볼수 있었고 전대물에서나 볼수 있는 어설픈 연출들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뭐 영화 중간중간에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무술을 배운 주인공들이 무슨 소꿉장난하듯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정말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일상복을 입던 주인공들이 뜬금없이 세일러문 변신하듯 변신을 하는데 이 연출 자체가 너무 어설퍼서 손발이 오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더블드래곤이라는 게임 자체가 캐릭터성을 강조한 게임은 아니었지만 중요 보스나 악당들은 충분히 개성을 살릴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게임에서 비중이 높았던 채찍녀린다는 미모 자체는 업그레이드됐지만 엉성하게 채찍을 사용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진중한 스토리와 화려한 액션을 기대했던 팬들은 이런 수준 낮은 액션 장면을 보고 크게 실망했고 3류 B급 액션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무척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결국 더블드래곤은 785만 달러라는 거액의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3분의 1 수준도 안되는 2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며 폭망했고 이 영화를 통해 아무리 괜찮은 i p 와 화려한 배우들이 출연해도 안되는 건 안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을 실사로 제작한 영화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폭망했던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게임의 세계관을 심도있게 풀어내고 그에 맞는 연출들을 보여주며 대박을 터뜨린 영화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게임을 좀더 인정하고 팬들을 이해하고 영화를 만들었더라면 저렇게 폭망하지는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게임의 연출들을 실사로 표현하기 어려웠겠지만 저렇게 만들거면 차라리 아껴놓고 만들지 말지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